안녕하십니까 8월 26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증시는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과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상향 조정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반도체 업종 위주로 강세를 보이며 낯사에서 뚜렷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하락하던 엔비디아가 바닥에 도달했다는 평가로 4% 이상 상승했는데요. AMD, 마이크론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원유는 이란의 해가비 이행과 관련된 협상에 진전을 보이자 하락했는데요. 이란의 원유 수출 가능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고디스 500 플러스 회담에서 감산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지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하락 요인이 되었네요. 엑스놀 회의가 개최되는 오늘 8 의장의 연설도 지켜보셔야겠지만 증시가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경제 지표가 속속 발표되면 경제 침체 이슈는 잠잠해질 것이고 연준의 긴축 정책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마스닥은 매수 41%, 매도 59%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41%, 매도 59%로 역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80%, 매도 20%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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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0달러에서 1,80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관망하시되 큰 이벤트가 있는 날인 만큼 대응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목소리> 참고로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